안녕하세요. 드리딩이한입니다 영상을 너무 또 오랜만에 올렸죠. 또 아직 못딴 이야기가 살짝 있어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박수. 방탄소년들한테 박수를 너무 쳐주고 싶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챕터2잖아요. 그런데 음, 그냥 챕터1이 끝나서 슬펐다 막 이러기보다는 저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나도 없이 기대가 되고 응원을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탄회식을 다 보고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기까지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긴 했어요. 제 지인분이 이제 공방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 공방을 다녀왔는데 유난히 남준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일까? 그냥 보통은 For Youth라든지 여투컵은 감정이 차올라할 수도 있는 노래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아, 방탄의식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짐이 무거워서 그랬었겠구나. 저는 남주님이막 울면 가슴이 막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 느낌을 스피커 파이널 포스트에서 받았는데 이 느낌을 또 받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성격에 얼마나 팬들한테 고심하면서 생각을 했을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진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진짜 남준님 말대로 자극적인 단어들로만 기사와 방송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방탄회식를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아빠조차도 다음날 방송 뉴스를 보고 야, 원래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활동 중단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가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런 영향력은 좋은 곳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탄 회식이 끝나고 좀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온 이후로 순서를 보면 런 마이셀프를 지나서 스피뉴얼 셀프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찾아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자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은 저로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 2가 좀 반가웠던 것 같기도 해요. 잠시 그 틀을 좀벗어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방탄소년단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높지만 개개인의 위치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다행이다.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노래도 좋아하지만 개인곡으로 입덕을 하게 된 거라 직접 활동을 한 거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랩라인들의 믹스텝을 워낙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식 음원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탄소년단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을 잠시 뒤로 한다는 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예 못 보는 게 아니고 달려라 방탄 통해서도 계속 꾸준히 볼수 있다고 하니까 살짝 안도감이 좀 들었고요 음 그런 결정을 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한테 좀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탈방 제작진 여러분들 얼른 푹 쉬고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장국님의 left and right랑 호빈님의 뭐어 노래가 이제 중가에도 나왔잖아요. 다들 들어보시겠죠 저는 이제 틱톡에 찰리푸스 영상 보고 허, 막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폴짝폴짝 토끼처럼 뛰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 근데 또 노래가 흥얼거리기가 너무 좋으니까 두 번, 세번또 듣겠구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호비의 무원 뮤직비디오는 아, 내가 왜 우리 호비님한테 빠졌는가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가사 중에 11년째 독학 중내형광의 밑줄은 배움의 미학뿐 끝이 없는 학습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오는 작품 이 가사 됐는데저 개인적으로 많이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면 결과물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물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빈님이 계속 작품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위로를 얻은 것 같아서 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이 기분을 살려가지고 저번에 이제 읽기로 했던 살며 사랑함을 배우며 이 책의 리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남준님 팬사인회 하면서 아멘젤라도 추천해준 책으로도 알고 있고 호빈님이 브이하면서 추천해준 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해준다는 걸 알게 되고 난 뒤에 밀리 서자에서 책을 읽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책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무조건 이책 사야겠다 막 이랬는데 책이 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밀려 서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이북에서 꺼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이 책이 너무 싸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럼 사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책을 읽을 당시에 저는 책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 단톡방에 사주와 MBTI는 사이언스다 라는 방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분명히 저 행동이라든지 성격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이 사랑스러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 자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그때 당시에 읽을 때 작가님이 말하는 사랑이 좀 이런 사랑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 선물로 편지와 함께 이 책을 선물을 해줬었습니다.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힘들 때이 책을 좀 읽어보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친구가 이 책을 읽고 힘을 좀 얻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너는 작가님 같은 사랑인데 누군가도 무시를당할 사람도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편지를 썼던 기억도 나고 이책 선물이 좀 어렵잖아요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책 선물을 하기는 좀 편하겠지만 이 아이가 책을 읽는지 아닌지는 저도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줬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탄이들 덕분에 책을 또 읽게 되었어요 그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교수님, 부모님 자랑하는 책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러이러 하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막 이랬는데, 교수님이 점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런 시간도 가져봤잖아? 그래서 난 너무 행복했었잖아. 나는 그런 부모님한테 사랑 막 이런 거 많이 받아봤다? 막 이러는 느낌인데, 저도 이책 읽고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런 부모님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사실 저의 부모님은 싫어할 수도 있고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기를할 때도 있거든요. 이번 영상만큼은 조금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튜버들은책 리뷰를 하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되고 책의 작가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르죠. 저는 책에 대한 생각이 살짝 다릅니다. 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챕터마다 요약을 하다 보면 공부 같은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취감은 상당히 좋을 테지만 아직 뭐 그렇게 능숙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감정이라든지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책을 생각하는 게 앞으로 평생 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책 리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 전문적인 거를 요청하신다 하시면 다른 유튜브 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 거 참고를 하시면 좀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 책의 작가님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세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모금을 볼수록 부모님의 그때 행동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더 절실하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이한 7, 8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여행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주변 지인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도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한주 빼고 주말마다 계곡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노는 걸더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게 아직도 뭐 어디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와, 나 여름방학 때한주 빼고는 다 갔어. 이건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애들한테도 정말 자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시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쏟아낸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모님이 존경스럽더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였다. 음,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야로한 17년도? 쯤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 관광명수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저희 앞쪽으로 한국분 어르신께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건지 안내원분들한테 부축을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보고 어떡하냐고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절부절 하시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이미 안내어분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막 저희가 우왕장하거나 그러면 좀 정신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어머님한테 그런 행동을 좀말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신경 쓰이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우선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었고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음그 어르신 보호자님 옆에만 있어도 마음에 의지가 됐었을 텐데 음, 내가 너무 매정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후회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한번 상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드리려 하는 게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님이 초3때 제가 걸스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어머님들과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올해 목표였던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웃음>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던 건다이 어머님의 선거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음... 어머님의 살아온 인생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스무 살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적이 처음이라 저는 이제 어머님이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야 는지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머님이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를 제뭐 기사라든지 글을 접하게 되면서 팔이 좀 안으로 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때 아 지방선거라서 이번에 투표율이 낮으면 어떡하지? 아 투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와, 노심초사를 그렇게 걱정과 조바심이 대상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너무 좋다. 제 인생이 아니고 엄마 인생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되게 기분이 좋구나. 또,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엄마만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아빠가 내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어머님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누군가는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아버님이 좀 많이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많이 만들게 해주셨고 이번에 오래 살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투닥투닥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말을 듣고 얘기를 해주고 매일 밤 매일 시간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공유를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누군가랑 그렇게 놀고 가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아빠 짱키였습니다 제 배경은 보시겠지만 이런 것도 막처럼 찍어주시고 저랑 맥주 마시면서 막 이야기 다 받아주시고 찡찡거리는 거다 받아주시고 물론 이제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려서 아빠가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잔소리를 하는 잔소리꾼이 돼서 매번 싸우지만 그마저도 사랑이라고 이겨내주시는 우리 아빠에게 존경을 표해요 <웃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동생일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어떤 순간에 동생만 사랑합니다. 뭐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이 무조건 이성과의 사랑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저는 어, 남주님이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랑을 알려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저 또한 작가님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이들이 이야기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좀더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부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거울에 비친 모습 속에서 무한함을 발견한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이 무한함에서 발견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안결철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미들이 주최한 북토크와 전시회를 볼 예정이에요 그 북토크가 한네개 정도 되는데 그네개 중에 한 개인 안규철 작가님의 사물의 뒷모습 북토크를 갈 예정이고요 재밌게 다녀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세요 안녕